내 나이, 마흔 2009년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엄마는 나를 은행으로 데리고 가서 연금보험과 퇴직연금 상품을 만들도록 했다. 납입 기간이 10년이나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던 나는 10년을 일을 하고 적금을 넣는다고? 라고 의심스럽게 눈동자만 빙글빙글 돌리고 있으니 엄마는 이제 이 또래에 기본 10년은 사회생활 할 거니까 이걸 들어놓으라고 단호박으로 말씀하셨었다. 당시에 여자가 10년을 넘게 일하는 게 당연하지 않았고 엄마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셔서일까? 딸이 사회생활을 10년이나 하는 것을 당연한 시대가 될 거라 말씀하신 성견지명이 대단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매달 고정비로 나가는 연금보험 퇴직연금 두 개가 끊기지 않도록 진짜 나는 퇴사를 할 엄두를 못 내었기 때문이다. 입사 2년 차쯤 사내 동호회 친구들 중 특히 나이 또래가 비슷한 친구 수정이와 친해졌다. 수정이는 연구원이었고 우리 회사는 남자가 많은 곳으로 여자로서 소외당하는 것 같다며 본인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했다. 키도 크고 화려하게 꾸미고 다녀서 인기는 굉장히 많았는데, 당시 회사에서 일자라는 것을 엄청나게 중시하던 나는 외모만 화려하고 실속 없는 친구를 살짝 무시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멋진 외모를 뽐내며 부동산 모임에 나가 친구들과 화려하게 어울리곤 했다. 그러더니, 일산에 덜컥 집을 샀다. 2011년 그 당시 마곡이 한창 대기업 입주대상 개발 호재로 입에 오르내리던 시기였고 나는 수정이를 따라 마곡에 입지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다니고 뭣도 모르고 임장도 따라다니고 했으나 막상 실행을 하기에 아무것도 몰랐다. 더군다나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월급 모으는 게 최고라는 보수적인 코멘트뿐이었기에 몇몇 부동산 모임에 나가다 말았다. 그때가 입주 초기였는데 당시 몇 천만 원의 피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감을 하지 못했고 이미 그런 말이 오고 갈 때쯤이면 나 같은 무지랭이가 끼어들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나는 공부하고 알아볼 생각을 한게 아니라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금세 포기해버렸다. 회사 생활 10년이 넘어가면서 매일 심하게 번아웃이 었다 매번 번아웃이 올때 여행과 격렬한 취미생활로 그 시기를 이겨냈고 재테크보다는 소비 회수의 삶을 살아왔다. 특히 38살이 되었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인생은 당연히 돈이고 집이고 자녀가 있는 삶이었는데 남자도 만나지 않아 그런 생각 자체가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우울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주식으로 돈안번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조차 일에 파묻혀 살기만 했던 내 자신을 또 자책했다. 그리고 주식을 시작하였다. 물론 다 주변에 물어물어서였고 누군가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삼성은 절대 안 망한다고 해서 삼성 주식을 사는 것으로 시작했다. 사회 인프라 재반에 투자해서 수익이 탄탄하다는 주식도 샀다. 그렇게 종목을 기준을 가지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 들어 물어 물어 사기 시작했다. 그렇게 얻은 수익은 그저 운이었다. 입사하고 초창기에 유상증자로 사두고 어떻게 꺼내야 하는 줄 모르던 우리 사주도 매도해봤다. 대부분 들어간 주식은 신뢰하는 가족의 추천으로 들어갔는데 수익이 낮기에 의상하지 않았지 이렇다면 어떠했을까. 그리고 코인을 시작했다. 수업을 들으며 시작했지만 지식 기반 투자가 동반돼야 하는 코인은 훨씬 무지한 나로서는 도박 같은 느낌이었다. 현재로서 가장 망한 투자는 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이 딱 반토막 난 상황과 3천만원의 돈을 lg화학 주식 머리 꼭대기에 사서 반토막 난 상황이다. LG화학의 경우는 전형적으로 감정에 휩싸여서 홀린 듯 매수한 경우고 물타기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비트코인 또한 적절한 매도 시점을 잡지 못해서 이 상황이 되도록 팔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LG화학 주식의 실패한 투자 사례를 돌이켜보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의 원칙에 정확히 반대되는 행동이었다. 조급함, 탐욕, 욕심에 지배당해 잘못된 선택을 했고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오래 가지고 있는 최악의 투자 사례가 되었다. 투자에 대해 무지한 채로 투자를 하게 되면 사람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인 것 같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다짐했다. 지인의 조언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그를 원망하고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더 이상 늦었다고 생각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또벅또벅 내갈 길을 가야겠다. 앞으로 나는 차근차근 후회 없이 확신하는 투자를 해보고 싶다.